안녕하세요 드림지 회차 입니다 지난 일요일 연휴가 시작되고 비가 하루종일 내리던 날이었는데 오후 늦게 콜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늦게 비도 오고 해서 나가기도 싫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시골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겨울답지않게 벌써 날씨가 푹하네요 봄비처럼하루우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기 잉바디 한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군요 저거만 쫓아가면 될것 같아요 비는 오고 땅은 다 녹고 느낌이 고상한 느낌입니다 저 앞인가 봅니다 이제 다온것 같아요 원래 이런 날 전화 오는 곳은 원래 제 거래처가 아니죠 평상시 때는 다른 곳에다가 오늘 같은 날은 지게차가 없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전화를 주신거예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뭐일 한번 하면 좋은거죠 물이 면 좋아해야죠. 근데 이요일날 오후에는 정말 귀찮습니다. 이 일하기가... 더구나 비까지 내리고 조금 있으면 또 어두워질 테고... 저 앞에 잉바디가또한대서 있네요. 그럼 벌써 잉바디가두 대면은 꽤 많겠는데요? 가도 쉽게 끝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 왼쪽에서 실어야 될것 같은데 땅이 다녹아가고 질퍽 질퍽합니다 이거 지나갈 수는 있을래 나 은근히 걱정되네요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조만큼도 못 지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상처를 하겠습니까? 참 걱정됩니다. 아, 큰일났네. 이거 빨리 끝나고 들어갈라 그랬더니, 이거 더 늦어지게 생겼네. 잠시 오면 또 날씨까지 어두컴컴해질 텐데, 이거 야간 작업 될것 같습니다. 하물차는 저런 땅에 안 빠지는군요 지게차는 미끄러워서 못 지나가요 <듬러> 오, 하우스 안에 팔레트가 잔뜩 있습니다 이걸 다 실어야 된단 말인가 지금 서있는 입구에 또 웅덩이처럼 팍 파인 곳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구나 잉바디가 두대가 아니고 세대랍니다 14바레트 14바레트 12바레트 총 40바레트를 상차해야 됩니다 이 땅만 좋아도 그까짓 그 40바레트 하면 금방 시는건데 땅이 저렇게 미끄러워 큰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잘 쉬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지? 어쨌든 뭐 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빨리 부지런히 쉬러 가야 되겠죠? 카르트가 높아서 윙바디 같은 경우는 천장을 조심해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실어야 돼요 지게차는 땅이 좋고 나쁨이 그 상하체 시간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땅 좋고 작업하기 좋은데 금방할 일도 땅이 안 좋고 좋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마땅히 지게차를 돌릴 때도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땅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어쨌든 윙바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요? 이거 윙바디 이거 도대체 윙바디 볼 때마다 유튜브에 하시는 우리 유튜버들이 생각이 납니다. 험치하시는. 지금 지게차가 파레트를 차에다 실어 놓고. 꾸준에서 발을 뺄 공간도 넉넉하지가 못해요 간신히 간신히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봇대 때문에 윙이 또다안 열립니다. 차를 다시 앞으로 조금 전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윙바지가 열리고 작업 시작. 시작이 반 아닙니까? 하나 실어 놓으면은 20개 실어 놓으면 똑같아요. 열렙 바레트 금방 실어 버리죠. 뭐, 하여튼 엄청 빨리 통 편집을 해갖고선 빨리빨리 실어 버릴게요. 자, 열심히 실어 보겠습니다. 미끄러지지 말고 조심해서. 자, 벌써 1 4파레트째 싣고 있습니다 금방 싣죠 역시 편집해 힘은 대단해요 마지막 짐 싣고 차 빼고 또 다음 파르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두번째 윙바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열네바레트 입니다 이 하물차 사장님은 첫번째 차가 너무 이쪽으로 붙은걸 보고선 저쪽으로 바짝 붙여져 해줬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빨라 봤자 한대 실는데 30분 정도 걸린것 같아요 두번째 차도 처음 차처럼 빨리빨리 상차를 하겠습니다. 어느새 날씨마저 어두워졌습니다. 6시만 넘으면 깜깜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대 남았습니다 파레트가 낮고 아까보다 가벼우니 이번엔 두개씩 뜨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열두 파레트만 빨리 씻겠습니다 화이팅 이 짐을 씻는 날이 일요일날 저녁 되니까 아마도 이 파가 명절날 우리 뱃속으로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이것은 두발의특 실으니까 금방 금방 실을 것 같아요 총 여섯 번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아 지겹고 하기 싫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빗방울은 왜 이렇게 점점 더 굵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만 날리면 끝입니다. 진정한 끝. 저분들 대부분 외국인들이신데 참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파르트 실루가 있습니다 만가고 나와서 실루끝 역시, 두파트의실니까빠음이빠르네요두파일파실트가 얕아서 막달르도 이빠레트가 넘어갈 일이 없죠 아까 처음에 전화받았을때는 정말 귀찮았어요 이거 또다시 나가 갖고 지게차 시동을 걸고 여기까지 또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비는 자꾸 오고있지 정말 갈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이 오후 늦게 비까지 오고 어느 지게차라고 좋아서 오겠습니까 제가 달려와야죠 전화받은 제가 오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거의 한시간 많이 넘어갑니다 어이쿠 벌써 밤중이네 한밤중 정말 오늘 안좋은 조건 다 갖춘 것 같아요 깜깜하고 비오고 땅은 질고 미끄럽고 야. 야간이고 일요일 저녁이고 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 뭐 너무 너무 조건이 안 좋았죠 오늘 그 누구라도 귀찮아서 나오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작업이 끝나서 다행이에요 차가 빠졌으면은 정말 골치 아팠을 텐데 안전 운전 감사합니다.